대구 내 운영까지 공급 폭탄 예고, 1년 새 매물 2배 미분양 7배 급증 1년 새 아파트 매물은 2배 미분양 물량이 7배 늘어난 지역이 있다. 주택시장이 크게 침체한 상황이지만 투기 우려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고 올해 공시가격도 10%의 인상을 앞두고 있다. 대구광역시 얘기다. 28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7% 인상된다. 지난해 13.13% .13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공동주택 평균 가격도 2억 3 8 86만원으로 지난해 2억 1 5 19만원보다 2 367만원 올랐다. 5년 전인 2018년에 평균가 1억 7292만원에서 40% 가까이 올랐다. 대구 곳곳에서는 이번 공시가격 책정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규제만 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대다수 아파트 가격은 큰 변동이 없고 시장이 침체의 매물과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20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선거라 불릴 만큼 부동산 공약들도 이슈였는데요. 두 유력 후보 모두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누가 당선됐건 공급 확대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물론 250만 가구 공급은 당장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을 위해 관련법, 제도 등의 개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 증가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과잉에 대한 걱정은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급과잉 얘기를 하면 자주 언급되는 곳이 바로 대구광역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3월 초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10년, 2018년 사이 대구 지역 연평균 일반 분양 가구는 1만 1,504가구입니다. 하지만 2019년, 2021년, 3년 연속으로 매년 각각 2만 1,564가구, 2만 3,773가구, 2만 400가구 등으로 2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입주도 급증했습니다. 2010년, 2020년 사이 대구지역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1 3,282가구인데요. 2021년에는 17,180가구로 증가한 후 올해는 2만 가구를 넘고 2840가구 2023년에는 무려 34,000여 가구까지 증가할 예정이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